기윤덕류 산조로 대학을 네.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작년부터 장학금을 다 주고 계세요. 그게 개인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빨리 이 대목에서 박수 치시는 거예요. <웃음> 자, 그다음에 올해는 어,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 가야금을 한 지금 60대 정도 보급을 하시고 저희 제자들 중에 저희 가정을 투견해서. 해서 자아성을 활성화시키도록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. 어, 그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어, 저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니다 Thank you. Oh, <laughs> <laughs> Bye. Oh. t h a Hello. Thank <laughs> you. 저는 선생님 연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학을 연상해요. 이 자태가 너무 고우셔서 어떠한 연주가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. 어, 저도 당신이 진짜 풍성